안녕하세요 송산면 공장 토지 전문 송산 토복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 입니다 오늘은 마산면 청원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 접한 공장 477평 단독 임대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마산면 청원리에 있고 대지 면적은 477평 건축 면적은 172평, 사용 승인일은 2022년 12월, 전기는 30kW, 호이스트는 5톤, 도로는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5천만원에 월 500만원입니다. 임대창고의 대략적인 경계는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창원리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 작은 공장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마도 제시와는 직선거리로 800m 이내이고 마도 아시와는 1.7km 남측 산업단지와는 2km 마도 행정 복지센터와는 1.5km 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 접근 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2차선 도로 접한 신축 건물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 공장 실내외 사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공장 토지 전문 송산 토복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